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에몇 가지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답만 보지 마시고 식품위생법의 법의 분류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식품 꼭 위생법만이 아니고 법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게 뭐냐? 헌법은 이와 같이 국가통치체계의 기본조건,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해둔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최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지 헌법의 정신을 어기면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은 사실 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 나옵니다. 법률은 뭐 법규나 명령 등을 포함한 성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그 문자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 성문법 그 다음 기록이 딱 법에 뭐몇 조, 무슨 법, 뭐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성문법이 아니고요. 그냥 불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법, 법은 딱 기록되어 있는 법은 아니지만은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판례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판례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미리 판례가 딱 나와 있다면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문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법의 잣대와 같은 효력을 발사, 발행하는 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 특별히 그냥 하급 법원에서 어 판결 판례가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야.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법과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문법, 분문법을 다 말한다. 그 다음 시행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법이 시행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시행되어야 된다면, 은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법을 시행하라. 그는 좀 상세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 시행 규칙이라는 것은 또 시행령에 담지 못하는 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나의 규칙을 만듭니다. 자, 이건 누가 만드냐? 시행령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각부 장관이 있다면 그 각부의 장관명으로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총리령으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꾸로 됐죠? 그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 규칙은 총리령입니다. 어? 각 부장관이? 장관? 식품위생법을 딱 관장할 수 있는 장관이 각 부서, 행정부서가 있냐? 없잖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뭐 식약처 그건 처장이야 부관이에요 아니에요. 장관급이 아니에요 차관급이에요 그리고 식품은 또 어느 한 부서가 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련 부서들이 많아 그러니까 누구가 해야 돼 당연히 장관 부서 없으면 위에 총리잖아 총리 2번 재정법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 재정법으로 볼수 없는 것자 성문 헌법 법률 다음 명령 조례 조약 자 답은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어디서 만듭니까? 각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그 지방자치 단체 벗어나면은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법어 재정법이라고 법 법보다는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법 이외에 법을 어기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자, 이거는 뭐 재정법으로 보기는 좀 곤란하다. 그 다음 3번, 식품위생법규 체계로 옳지 않는 것은 1. 식품위생법, 2. 각종 고시, 3. 대통령 훈령 뭐 대통령 훈령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면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이지 그죠 대통령 훈령 이런 건 아니다 아니다 자 식품위생법 의결기관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 국회입니다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자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을 만들었는 법은 누가, 집행을 누가 해야 되냐?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 법에 나오는 용어의 해석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가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지란 또는 이란 뜻이다. 아니죠. 내지 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 이하는 그 수치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가름할 수 있다는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준용한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병과한다. 범칙상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 뜻이다. 맞습니다. 자그 다음 6번.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으로 오른 것은 1번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니다 얘기예요. 자, 무엇이냐? 봅시다. 영양사에 관한 규칙 학교급식법 영양관리기준 이거는 무슨 법일까요? 영양사 영양사에 대한 면허조건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이 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 국민영양관리법 그 다음 식품 등의 표시기준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근거는 맞는데 학교급식법 영양관리기준은 아니잖아 이거는 학교급식법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맞아요 먹는 물수질관리에 관한 규칙은 먹는 물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먹는 물수질관리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거는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근거 맞아요 예. 7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식품영업의 시설기준 맞아요 2번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표시 국민영양조사 건강기능식품 종류 학교, 급식, 위생, 안전관리, 이건 다 다른 법입니다. 자, 고연량 밑에 표기되어 있네요. 고연량 저영양식품 표시는 어느 법이냐 하면 어린이 생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법, 그러면은요, 다른 법이, 다른 법에 뭔가 규정이 있더라도 이 법이 최우선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 국민영양조사는 국민건강정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은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공포된 연도는 몇 년도냐 1962년 우리 학과 설립 연도입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 연도입니다 9번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총리령이다 아니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나머지 식품위생법 법률 제1007호에 공포되었다 이야, 이렇게 물으면 정말로 그렇죠? 어? <웃음> 전분 13장 102조로 되어 있다 62년 1월 20일에 공포되었다 식품위생법 국민건강보호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2번에서 5번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봅시다.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모든 법에 그, 왜이 법을 만들었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개 법 제1조, 목적, 2조, 정의,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식품위생법 목적은 이런 것들도 이래 읽어보시면은 이거 거의 뭐, 그냥 상식 수준으로서도 맞출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답은 5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도모에 있다 우리가 법을 보면서 꼭 1조 2조는 꼭 읽어보고 좀 기억을 하고 있자 그 다음 마찬가지 식품위생법 목적으로 오른 것은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 도모 그 다음 3번 식품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정의가 뭐냐 식품, 식품은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의약품은 아플 때 먹는 약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병이 들어있는 완전 비정상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의약품을 섭취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자 이 얘기고 아플 때 먹는 것이외에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 식품위생법 2조의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도 식품이에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의약품 이외에는 다 식품이잖아. 근데, 물은 식품위생법에서가 아니고, 먹는 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다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담배는? 담배는 식품일까 아닐까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먹고 마시는 거 담배도 먹고 마시는 거에 해당되느냐 어때요 식품이라 의약품은 아니잖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다 식품이다 근데 그 담배는 사실은 이 식품위생법에서 다뤄지진 않아요. 어디야? 다른 법이 있잖아. 다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 충돌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특별법 딱 붙으면은 그게 최우선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 4번. 식품위생법에 정의한 식품 첨가물, 첨가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자, 물을 포함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 이러면서 첨가물에 물을 포함하여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게 아니다 얘기예요. 물은 식품 첨가물이 아니다. 물을 포함해서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이다.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인데 물까지 식품 첨가물에 넣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 넣나?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식품 위생법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먹는 물 관리법 이쪽에서 다뤄주겠다. 나머지는 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봅시다. 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 이게 감미료입니다. 그 다음 착색 착색료입니다. 그 다음 표백 또는 산화방지용을 목적으로 뭐 표백제, 산화방지제 그 다음 5번 식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얼마 갈수 있는 물질 이거 식품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품과 식품 첨가물 법의 정의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식품위생법에 정의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자 아까 봤습니다. 식품첨가물 감미료, 착색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건강기능부요 이건 없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자 기구가 아닌 것은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자 기구 박피기, 거물, 도마, 음식기, 통조림, 밀봉기. 자, 아닌 것은 답은 2번 거물입니다. 단순상에, 뭐, 농, 농산물, 뭐, 의획 채취하기에 필요한 그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은 제외, 이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식품 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자, 영업은 자 식육 가공, 우유, 차유, 어개류, 어폐류, 채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일회용 물컵, 젓가락 등 제조업. 자, 영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답은. 4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단서조항으로 다 빠지는 부분입니다. 단서조항 꼭 보세요. 8번 식품위생대상으로 오른 것은 식품첨가물, 뭐 조리사, 식품포장영양사, 식품포장식품조리기구, 식품첨가물식품세척제 식품조리기구위생사 그러니까 두개 중에 다 식품위생대상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식품포장, 식품조리기구 나머지는 하나씩은 다 식품위생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9번 집단급식소 설명으로 보는 것은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영리 목적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 아니에요. 특정 다수인입니다. 상시 1회 100명 이상 식사 제공, 50명 이상 식사 제공이었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급식 시설. 이건 집단 급식소 아니고 5번. 기숙사나 학교 병원 내의 급식소. 5번이 답입니다. 다음 10번.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집단 급식소 급식 시설이 아닌 아닌 곳은 앞쪽의 문제 똑같이 기숙사 학교 육산 빌딩 산업체 사회복지 시설 더 이거는 육산 빌딩에 뭐 이게 집단 급식소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11번 식품 위생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자. 영양가란 식품에 드는 영양소의 효능이다. 아니다. 얘기고. 화학적 합성품이란 산화 반응에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는 물질. 아니고, 산화반응 외예가 아니고, 여기에, 뭐, 뭐, 자, 법에, 여기에, 뭐 외예, 그러는 요 용어가, 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화학적 합성품이란, 분해반응 외예, 분해반응 외에 이렇게 돼,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기호란, 식품, 식품, 청말 기구,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수, 문자, 숫자, 도형이다. 기호란, 아니고 식품위생이나 식품, 식품, 청말 기구, 용기, 포장 등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취급자를 대상으로 포장용기 등의 취급자를 대상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5번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여러분 뭐잘 모르겠으면 은뭐 다섯 개 중에 하나 쉽게 얘기하면 찝자 그럴 때 어, 어떤 뭐꼭 번호라기보다 어떤 것이 확률이 맞출 확률이 높, 높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되어 있는 게 맞, 맞을 확률이 높을까? 길게 서술해 놓은 게 맞을 확률이 높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번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 원인규명, 필요조치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식품 4번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이력추적관리 13.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식단 작성해. 식단에 표시되어야 될게 음식명,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원 경력. 조리원 경력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14.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식단 답은 5번입니다. 봅시다.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 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 그래, 조리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지. 조리원의 경력을 기록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참고해서. 식단을 작성한다. 15번,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위생적 취급으로. 자, 1번, 의류, 육류, 채소류 취급하는 칼도마 각각 혼용하여 사용하도 된다. 말이 안 되죠? 교차오염, 피하기 위해서도 분리해서 사용해라. 식품 등 원료 제품 중 부패 편질이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뭐 실온상원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상식 수준에도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3번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물을 착용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4번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을 기록했네요. 그다음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청감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다. 없답니다. 16번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보관할 수는 있다. 보관해도 불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답이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번.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3번.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4번. 자 위생물을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5. 식품 등의 제조 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